자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지금 먹을 게 상당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일단은 정지를 시킨 다음에 현상을 좀 분석해 봅시다. 툴 같은 경우는 많으니까 일단 무시하고 이런 것도 좀 무시합시다. 지금 봤을 때 말이죠. 이렇게 자원들이 남아돈 데에는 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빼가지고 이제 인여 자원으로 만든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먹을 거를 캐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자 우선순위 다 올립시다.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니까 자 여기 열매들 많이 있죠? 솔직히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거 빨리 캐도록 지시를 내릴게요. 자 이런 데는 좀 빼는 건좀 그런 것 같고요. 트레이드 홀 이런 데도 안 되죠. 음 나무꾼 이쪽 뺐고 그 다음에 장작 만드는 거 500개 넘으니까 됐고 저장고 이쪽은 내비 두고 여기는 약간 좀애매모하죠 내비두고 럼버맨 이쪽도 일단 3 뺐고요. 템플 한 명만 뺄게요. 자한 명만 빼고 일단 이거 우선순위로 건설시키고 음 그래요. 자 이런 다음에 먹을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자, 달랑 1 4개밖에 없죠.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이걸로 좀 팔아볼게요. 이걸 팔아가지고 구입을 해봅시다.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자, 구입할게요. 자, 속도를 올려봅시다. 이러면 먹는 거 문제는 잠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지켜볼게요. 지금 놀고 있는 아이가 8명 정도 되니까 어떻게든 해결될것 같아요. 자, 빨리빨리 처리해주시고 자, 극복할 수 있나요? 왠지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이쪽 주변에 먹을 게 있나요? 아 여기도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도 우선순위 다 올립시다. 일단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 시즌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 부족한 수량이 점점 메꿔지고 있죠. 그래요. 좀만 힘내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거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다른 걸 시킵시다.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건설하고 있으니까 별일 없을거예요 여기서 도구를 만들면 이제 이쪽에서 허브를 만들 수 있을테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돼지들을 사육할수 있는거고 그걸 이용해서 고기를 생산할 수 있겠죠. 좀 머나먼 과장이기도 해요. 좀 시간은 걸리겠는데 일단은 극복을 해봅시다. 아 잠깐만 이것또 누구야 이거? 난 누가 쳐들어온다고 했는데 감시타워 감시타워에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아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데 일단 이쪽에도 사람 집어넣고 감시타워 여긴가? 여기 아니죠. 감시타워가 어디지? 뭐올 때쯤에 화살에 맞아 죽겠죠. 일단 뭐 대기합시다. 잠깐만, 스톱. 어디야? 이쪽에서 등장을 한다고 하네요. 한번 지켜볼게요. 자, 얘는 언젠간 창 맞아야, 아니, 그, 화살 맞아 죽을 거예요. 이 정도 병력이면 감시터 하나로 충분해요. 자, 보세요. 지금 먹을 거 메꿔지고 있죠? 행복합니다. 자, 이 정도면 된거 같아. 자, 그 동안 속도 좀 올려보고요. 자, 여기 넘어오는 순간 너 죽어요. 하하! 됐어. 잘 가라. 자, 다친 사람 없이 잘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개구리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데 왜 개구리가 필요한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식량인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찌 됐건? 일단 이거에 건설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자, 그 자발적으로 저희가 먹을 걸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자 먹을 거 많이 챙겨졌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맥 이런 거다 열매를 수확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겨울 오기 전에 다 따버립시다. 여기는 하나밖에 없고 그래요. 야 여기 가득 찼구만 이거 이런거 다 챙겨야 됩니다 좋아요. 아 행복합니다. 아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이게 완성이 되면 도구를 만들고 이쪽에서도 허브라던가 기타적인걸 만들 수있을것 같아요. 이거는 몇개 더 만들어가지고 이게 보조적인 재료들, 그런 거좀 챙기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개다 필요하니까 음, 한이 정도까지만 매치를 시킬게요. 연금 마이크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알파 버전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충 플레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만 흐트러져도 게임이 망하다 보니까 좀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지금 도구가 또 부족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이쪽 이죠 여기다가 사람 또 배치를 시킬게요. 한 4명 정도면 커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보세요. 화브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 뭐다? 저희는 바로, 이쪽에 보시면, 얘 있죠? 이게 있습니다. 이 녀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을 걸좀 빠르게 얻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 잠깐만. 아 옷도 필요하구나. 이거 취소할게요. 그럼 순차적으로 합시다. 옷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머리 아프죠? 위버라고 있던 것 같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일단 이쪽 주변에 자원이 생성되니까 여기 주변에다 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 질 수가 없네요. 일단 이쪽에다 짓겠습니다. 연결되니? 왜 안될까? 그럼 여기다 짓을게요. 자, 이것도 우선순위 올려가지고 그 돼지 농장을 짓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신경을 쓸게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빠르게 자라면 그때부터 이런 거 다시 수확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때가 되면 한 먹을 거 200개 정도 회복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죠. 장가지 같은 경우는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장가지를 챙겨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몇 개는 지시를 내려놓을게요. 자. 인력 일곱 명이 있어요. 금방 될 거예요. 차근차근 키웁시다. 아 그래요. 위버가 만들었아 음. 이 전사들은 왜 갑자기 와서 저희한테 학살하고 그 자원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싸워봅시다. 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허세만 있었잖아 이거. 뭐 어찌 됐건 또 집을 만들 때가 됐죠. 잠깐만요. 속도를 늦춘 다음에. 다시, 빌리지를 만들어 볼게요. 이 아이였죠? 아, 이거, 세개다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구나. 아, 이건 좀 무리인 거. 자, 이렇게 하면 세 개가 연결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지을게요. 여기다 짓겠습니다. 자 위버가 만들어졌는데 얘는 아직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중단시키고 야, 한 명만 고용해서 이 목화 가지고 그래 옷을 좀 만들게요. 이 옷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여기 돼지우리를 만들 수 있죠. 돼지우리는 음 일단 이쪽에다 만들겠습니다. 잠깐 잠깐 만들게요. 됐어요. 또 어느새 또 먹을 게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이것도 걱정이 되네요. 로그도 좀 부족하고 스틱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스틱 좀 중요한데 이런 거좀 챙겨주고요. 자 이렇게 하고 속도 좀 올릴게요. 일단 짐 먼저 만들자. 짐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게요. 아 블랙스미스에서 이거 철을 좀 캐야 되는데 이러면 또 머리가 아프죠? 스탑 어 이러면 순번을 바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철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이게 아닌 것 같아 요 일단 얘들도 좀 중요하긴 한데 이거 먼저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아이언롬 마인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철이 생산돼야 되죠? 금만 기다려 볼게요.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7명이나 있는데 기다려 보죠. 누가 아프니? 왜 자꾸자꾸 할라할라 소리가 들리나? 이거? 자 여기는 건설 완료됐고 어디 갔나? 그래요. 이거 빨리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거 우선순위 올립시다. 급해요. 이게 우선이야. 여기에서 철을 캐야지만 도구라던가 기타적인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는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 빼야 돼. 빼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 올리고요. 하나정도는. 에헤이! 사제들이 이거 놀고 있구만 는 이거. 잠깐만. 질병. 여기 누가 죽인 당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왜... 이게 뭔 일일까요? 이건 좀 지켜봅시다.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죠? 애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나저나 지금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게또 줄어들고 있어. 겨울 오기 전에 한200 정도는 유지시켜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걱정이 많이 되죠. 아 이게 뭔 소리야 아나 노안으로 사망하셨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돌만 빨리 캐오면될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저장고가 가득 찰 거기 때문에 저장고를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저장고를 하나 더 지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돌을 얻는 게 쉽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저장고를 늘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지는 게 좋을까? 이렇게, 조, 이렇게 지으면 안 이쁘죠? 저장고를 이쪽 주변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지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야 아이고! 실수했죠? 다시 지읍시다 아하! 이거 말고 저장고 그래 일단 이렇게 지을게요 자 속도를 좀 빠르게 올리고 지금 나무가 부족해지니까 나무를 캐야겠고 그러면 로그캔 애들 필요하죠? 좀 고용합시다 뭐 이런 건 사진들이 알아서 해줄 거고 내가 중요한 그 내가 급한 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언제 해줄 거야 이거 돌돌 돌. 돌을 먼저 좀 해,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 그래 저장도 급하니까 이거 먼저 하자고. 됐어요. 자 여기는 사람 두명 고용하는게 좋겠죠. 이렇게 두명 고용하고 이쪽 이거는 나중에야 해 되고 돌을 캔 다음에 바로 이거 합시다. 여러분 급해요. 아이 사람들 다 어디갔나 이거 돌 캐는 거 맞지? 지금 놀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돌 캐는 애들 다 어디 갔나 이거? 자 우선순위 한번 봅시다. 셋다 중요하긴 한데 에이, 언젠간 해주겠죠. 얘는 왜또 옷을 만들고 있질 않지? 이해가 안되죠. 예, 가을이 왔으니까 우리 빨리 작업을 해야 된단다, 여러분아. 응? 음? 야! 야야야, 야, 야, 일어나. 어이 큰일났네. 왜 이쪽까지 안 오는 걸까요? 연결이 안 돼서? 어, 이해가 안되죠 지역이 확보가 안돼서 그런거일수도 있는것 같아요 아 이럴때마다 그 아이를 지을때가 왔죠 이 아이요 일단 여기다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감시타워를 하나 만들게요 응 음, 어디보자 감시타워. 감시타워를 지으면 왠지 될것 같아. 일 보호가 가능한 게 구역을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여기다 하나 짓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먼저 짓자. 답이 없는 것 같아. 여기 늑대도 나오나? 갑자기 늑대 소리가 왜 들리죠? 아, 불안불안한데? 자, 개구리는 잘 벌리고 있고 목화도 몇개 생겼니? 20개. 그리고 허브도 24개 정도. 나쁘진 않네요. 자, 여기 빠르게 만들고 있지? 오케이, 이건 좀 빠르네. 다행이다. 그리고 열과 있을 때 이것도 빨리 만들자. 그래서 건설이 가능한 영역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도 건설을 해 줬으면 좋겠구나. 됐죠? 좋아요. 자, 이제 만들스. 만들자. 가능할 거야. 혹시 모르니까 영역을 한번 체크 해 볼게요 아 그런데 지금 언데드 아미가 또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이쪽에다 한명 지정시켜 놓고 아, 한번 구역을 한번 봅시다 그래요 이제 맞닿죠? 좋아요 이 녀석도 워홀이라는 녀석인데 얘도 만들긴 해야 돼요 일단 지시내인 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잠깐만 이거 잡아야 될것 같은데. 바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잡았죠? 다행이네요. 응? 이거 뭐지? 어 이게 뭘까요? 아프다고? 그러면 템플 가렴. 템플 가야지. 템플 가시고. 그다음에 이걸 먼저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지시 내리고. 아이고 또한 명이 운명을 난리했죠. 아, 잠깐만 이게 또뭔 소리야? 와, 갑자기 또 애들이 많이 생성이 되네. 뭐으려면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고 감시 타워에 사람 더 고용하면 될것 같으니까 일단 기다리고요. 야, 딘보, 딘보.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이거 먼저 빠르게 만들어주면 안될까? 속도 올릴게요. 아 이게 뭔 소리야? 또 싸우기 시작하고 있나? 이거 해골이야? 채굴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불안하네. 여기다가도 나중에 감시타월을 세워놓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음, 그래야 될것 같아. 만약에 대비해서 저 이쪽에다가도 감시타월을 좀 세워놓을게요. 저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이쪽에다 하나 지을게요. 좋아요. 이것까지 만들면 그 다음에 연결이 되니까 이쪽도 빠르게 건설이 가능할 거예요. 왠지 괜찮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그럴 동안 지금 이제부터 땔 감이 많이 소모될 거기 때문에 어디 어디지? 온도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아, 따뜻해요. 여기만 빼고 뭐야? 이... 이건 또 뭐야 이거 자 사냥 끝난 것 같고 지금 사람이 없는 건물들 빼고는 음 괜찮네요 아, 이 정도면 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자 빨리빨리 만들어주시고 좋아요. 자, 워홀이 만들어지고 이제 치프를 지정할 때가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투력이 높은 애들이 좋겠죠.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한 후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 올립시다. 우리는 드디어 아마 광산을 건설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야 너네 너무 편해하는거 아니냐? 아니 이쪽에 광산이 있는데 왜 이쪽을 이렇게 경시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죠? 자뭐지찌 됐건 지금 먹을 거는 잘 버티고 있어가지고 봄까지는 커버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내년에 뭐 그걸 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뭐 스틱이라던가 이거 나뭇가지 있죠? 그 기타적인 자원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게요. 제발 자원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 필요 없어. 그래. 만약에 저게 운빨이 안 좋았으면 아래 선택지보다 더안 좋게 끝나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 제가 여태까지는 운이 좀 좋아요? 잠깐만 뭐야 뭐가 부족하길래 설마 목검이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 이 웹폰이라던가 어허 이러면 안 되지? 아 이거 좀 빨리 만들어 주지 이해가 안 되죠? 음. 왜 그들은 광산을 안 만들어 주는 건가? 이동 위치가 너무 멀어서 그런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거는 만들어 줬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 자. 아니 이게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 어허 너무한데 이거. 너무하죠. 이거 뭐가 문제인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왜 그들은 이쪽을 넘어가지 못하는가.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지읍시다. 자 이쪽까지 넘어올 수 있는지 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래도 안 넘어오면 이거 좀 너무한거죠? 호잇 여기다 짓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도 안 넘어오면 얘는너무한거예요왜왜또 뭐가 문제야? 아 그래요. 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먹을 게 많이 부족해지는데 다음때도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자원들을 좀 집중적으로 모을게요. 자 이거 우선순위 올릴게요. 야 여기는 또 빠르게 만들어주잖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야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아이고, 어르신 돌아가셨죠? 뭐 어쩔 수 없죠? 음. 나중에 총안 뜨면 철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슬슬 그 장작 있죠? 장작 좀 신경 쓸게요. 이제 500개에서 300개로 줄어들었죠? 아 왜왜왜왜 정신차려 그러지마 그러지마라 그러지마라 자 타워에 사 고용하겠습니다 내 <웃음> 네, 고블린 아, 자원들이 모자라니까 애들이 미치기 시작했죠. 일단은 좀만 버텨봅시다. 이것만 만들면 되는데 왜안 만들어주는 건가. 머리 아프죠. 일단은 여기는 시체 빨리 가져갔죠. 아왜또 싸워? 아 이것들 무서워. 얘들아 그만 싸워라 지금 아 이것들 안되겠구만 이거 일단 지금 뼈가 없어요 아뼈 있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베이직 웨폰이 좀 필요하니까 바로 베이직 웨폰도 만들게요 지금 만들고 있었잖아 근데 왜 죽여 아 너네들 진짜 나빴다 나빴어 또 이번에도 언데드 형제들이 당도한다고 그 메시지를 보냈죠. 이렇게 하고 또 생산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 이건 좀 차근차근 볼게요. 넘버밀? 그 남아돌죠. 필요 없고. 와 트레이더.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온다고 하죠. 위버. 왜... 아 옷들 만들었구나. 그러면 옷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잠깐 중단시킬게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칼을 만들어야 되죠. 칼은 이미 짓시 내렸으니까 금방 만들 것 같고 이것만 만들면 돼 우리. 자 신념의 홀 빨리 만들어주세요. 자, 자, 그 전에 일단 봄이 왔죠. 아, 돈이 없죠. 자, 일단 판자를 팝시다. 판자 팔아가지고 돈을 번 다음에 좀 먹을 거좀 살게요. 다 삽시다. 다 사고 한 10개만 팔아볼게요. <웃음> 야, 이거 비싸구나. 그러면 한 10개 아홉개정도 팔게요. 됐어요. 한 이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나중에 돈 모아가지고 급한 자원을 사던가 그렇게 할게요. 자 어디보자. 이것만 좀 빨리 만들어주면 될텐데 너 어디가요? 뭐 어디가요? 아니 왜 싸우도 이해가 안 되죠? 자 목검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면 될거야 자인여 인력이 14명이나 되는데 왜 이럴까 또 머리 아프죠? 건설한자들 어디갔나? 돌겠네. <웃음> 아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뭔가 좀 이해가 안되죠 이거? 이거? 이렇게 합시다. 이쪽에도 저장고를 한번 만들어보죠. 이래도 안오면 화낼거예요 진짜. 어 왔다 왔다 자 드디어 온것 같아요 야 이제서야 오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그래도 빨리 만들어주니까 기분 좋네요 자 이렇게 끝나고 바로 이거 하자 됐으 아니 아니 왜 하다 말고 가요? 아, 또 애들 왔죠? 자, 지정합시다. 이렇게 지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올릴게요. 저의 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니! 그러지마! 왜, 왜 그래? 뭐야 너전사니아 그래요 그 전투홀에 이렇게 지정된 개죠 야너좀 세구나 어찌됐건 이거 좀 <웃음> 빠르게 만들어주면 안될까 아 현기증 날라 그래 지금 자 뼈도 만 뼈를 이용해서 나무 검그 나무 검도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애들이 별 문제 없이 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고 그래 보니까 이 아래쪽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죠? 자, 월드맵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좀 신기한 기능이죠? 자, 어찌 됐건 어, 다음 일정은 아마 여기 가지고 원정이나 그런 걸 가면 될것 같아요. 그 광산도 만들고 말이죠. 좀 시간은 걸리겠는데 일단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구요. 다음에 뵐게요.